질병수술 관련 우료과실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상위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 0 1 3다2205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고이유 제1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라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의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하며 위보험기학의 피보험자인 망, 소해인의 사망은 망인의 장, 계실 장, 바비 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것이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위 면책 조항은 당시 시행 중이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서그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수 없으며 위 면책조항의 취지를 보험의 기본원리 내지 명품법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고이유 제2점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는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움으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감원이 정한 표준 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 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평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